오케이. 네. 웃어 빨리. 해서. 어.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아, 아니 뭐? 뭐야 체리 씨왜 그래요? 아지어아니 누나 그거 주어. 체리 씨왜 그래요? 아예 저한테 그아 있어요. 찍어 그렇지. 아 뭐야? 플레이님 옷이 좀 삐까뻔쩍하시네요? 그냥 삐까뻔쩍안돼 저거. 아나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무료로 준 거야. 꼬부라는 소리야. 꼬부라는 <웃음> 소리구나. 어. 아니, 그 체리리는 다 벗고 있냐, 왜? 아니야. 쫄쫄이야. 아, 어? <웃음> 여러분, 저희딱 말하세요. 일등 현황해요, 말아요. 전 좋습니다. 못 해, 못 해. 일단... 못 해. 파는 어떤 정도인지 서로 레벨을 좀 한번 탐문을 해. 그러니까 탐색을 좀 그다음 해보자. 아 오케이. 아, 잠시만, 근데 <웃음> 플레이 명는 방제가 이상한데요? 왜? 디프리로 1등켜항이라 적혀있는. 어? 어? 야 매니저 미쳤냐? 매니저 등 편항 누가냐? 근데 진짜 풀과 이제 1라운드 통과 못하면 진짜 벌레야 게임 실력이. <웃음> 너 그랬다가 플레이 명대 <웃음> <데> 못 들어. Let's go. Let's go. Let's go. 오지로 오지로 이게 맞는 건가? 아하. 난 훨씬 나. 이 게임 s 프트 누른다고 달리는 거 아니야. 아이 미쳤어. 아! 아! 그렇지. 나이스. 쪽쟁 아, 뭐야? 아 잠깐만. 골인! 어? 어? 그렇지. 52점! 있어 봐 있어 봐. 나도 들어가는 나도 들어가는데. 뭐야 중. 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 아니요. 저 들어갑니다. 그렇지. 오케이. 91점. 나어왔어 아이스과 당했어요. 진짜. <웃음> 아이리스이스크림아이스크아아뭐스이거크림당황스크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그래요 당황림아아아이아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아아이스아이아아아 <웃음> 아니 이거 뭐. 괜찮아 음,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칠등 칠등이야 아나나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산게 아니라 우리가 살려준 거야. 안진짜 아니, 이번만 일등 일등 오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원래 이런 건 침착할수록 잘하는 법 맞아요 플레이미 아주 잘하고 계세요. l 츠고와아 무슨 소리야 들어가기만 <웃음> 하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오케이 okay, 오케입니다 okay, 들어왔어요. 아이 <웃음> 아,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플레이님! 그렇죠! 한번더 점프! 그렇지. 나이스! 아왜래왜 들어가나? 들어가나? 가나! 초콜릿! 아, 11점! 아, 저, 오빠야? 와 트레이닝. 우리 팀두 명이 뒤에 있었네? <웃음> 아니 이거 뭐, 모래주머니 맞아? 어, 어, 오, 어, 그렇지 그렇지 트레리님! 어, 끝! 트레리야 아, <웃음> 근데 이거 우리 1등 켜농 할수있겠데이정도 미쳤어요? <웃음> 뭘본거예요 지금 으 어, 야. 이야 뭐, 목에 곰팡이 난 사람 누구야? 곰팡이요? 곰팡이? <웃음> 설마 왕관 아니야? 낀 사람 얘기하는거예요 혹시? <웃음> 네 와... 아니 곰팡이 말고 차라리 뭐 거품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웃음> 근데 곰팡이가 피면은 하얀색이긴 해 아니 마, 맞기는 한데... <웃음> <웃음> 화이팅! 오케이 어 3명이서 아, 아, 나란히 가고 있는데 우리? 오케이 어, 아 씨씨! 어? 나이스!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도! 레츠고! 53점 예아! 세리니님 동그라미가 네, 네. 그거 보이시죠? 네네네네네! 네, 네, 네. 그거 밟으면 트램폴린이거든요? 어우! 아악!!! 아악!!! 괜찮아 괜찮아! 잘해, 개 잘해. 고수 고수! 고인물 무빙이었나? <웃음> <웃음> 어, 그렇지 꼬리! <꼬이. 웃음> <야. 웃음> 나이스! 아 고파리판이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아 이거 이거 와, 와 진짜 못한다 와 어? 어? 되나?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웃음> 됐다 아니거못 들어가면 진짜 벌레 진짜? 와 됐어 됐어 됐어 2등 좋아요 이지 이지 이지 나음 이지 음 이지 목소리 완 너무 신기한데? 목소리 너무 옹졸해 어 뭐야 플레 s 님1등이네 지금? 얍! 안츠고이 이거. Let's go. 예. 어, 어, 어, yeah. Okay, okay. 되 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고 우리, 그래, 우리, 우리, 우 오케이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어 우리, 우어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우리, 우 우리, 우 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세, 픽셀 페인터로 어?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밑에 있는 발판을 맞추면 돼요. 똑같이. 아 똑같이 그리면 되는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제가 할게요. 자 제가 할게요 제가 웃어. 할게요 체리리 씨 가만 있어. 에이, 아! 그 다시 <웃음>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아. 웃어 빨리. 그래서, 어. <웃음> 아니 뭐야 이거. 뭐 체리리 뭐, 뭐, 씨왜 뭐, 뭐, 그래요? 줘 아, 아예 누나 어, 그거 줘. 체리리 씨왜 그래요? 아저게아 가만 있어. 그래. 있어! 있어! <웃음> <그렇지>. <웃음> 이거 하고. 와, 브어요 신고해. 왜다 다른 느낌이지만 하면 두 개만 하면 돼. 아, 이거만 하면 돼네이거 아, 이 아, 이거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 아, 이거네. 거네 아, 이 아, 이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아, 이 이거네. 아, 아, 만이 와 이걸 통화를 못 하네. 아 죄송해요. 나 다른 팀거 보고 했어. <웃음> 솔직히 말씀하세요. 채명이 얼마 받으셨어? 요 얼마 아니, 받았어? 얼마 받으셨어요? <웃음> 미셔미가 얼마나 들어왔길래 네, 죄송해요. 플레이 님 저렇게 화내신 거 처음 봐. <웃음> 아니, 멀쩡히 받해 <웃음> 놓은 거를 애가 막 계속 망치고 있는 거야. 이 진짜 대들래. 자꾸 냐고 아임맘맘 어, 아 왜? 우리 왜맨 뒤야 아 속상하네 위치 아 어간은 벌써 웃어 아응네뭐 <웃음> <와, 웃음> 저격 같은 거 있어, 조심해 어다따라가나 나 잡았어 님저 나... 너무 추해요 아니야 나사는그손 응? 이상했다니까 아니야 나사손가 <웃음> 맛은... 되게 섬세했어 만는게 <웃음> 뭐야 표현이 아, 이상해 <웃음> <웃음> 나들어왔 <웃음> 42점 가지 3점! 나이스! 응. 이거 아, 진짜 꼴렛만 하면 저희 무조건 1위에 의해!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아니 어디가! 아하하하하 저한테 주목하지 말아주세요! <웃음> 아니 안보고있 안보고 <웃음> 있을 일이야 안보고 있을게 안보고 있을게 나눈 감고 있을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미친! <놀람> <야. 웃음> 왜 갑자기?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이거 마 y Pain, pain 어, 리리시 미스입니다. 계속 할게요. 드윽 고이 뭔가 하고 싶나봐. 뭔가, <웃음> 뭔가 하고 어? 싶나봐래. 몸이 막들썩들썩 너무 귀여워. 그만해도 <웃음> 어, 그만해. <웃음> <웃음> <웃음> 눈은 아니야 플레이야 빨라 빨라. 빨라. 마지막 마지막.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좀 이거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모서리 제거합니다. 이거, 제가 합니다. 이거. 이거. 그럼 난뭘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 <웃음> 가만히 있어. <서! 웃음> 나. 나아어나 들어가려고 거리로 들어가네.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건 통과만 해도 무조건 패스라 생각하면 돼. 이거 뉴비 분쇄기라서. 그럼 내가 분쇄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선 떨어지면 죽어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어유, 괜찮은 거냐 이거? 아 이렇게. 나 와, 진짜, 진짜. 아, 손목이 멈춰있 와, 진짜지. 안 아, 아니, 이거 뭔데? 어? 점프를 하면 어? 안 되네. 아, 신음소리가 들려. 이 리리야! 뭐야! <미리야>. <웃음> 미, 미야, 괜찮은 <웃음> 거예요? 아니, 나, 미리야, 아, 야, 용정 먹어요? 리야 이상해. 아까비 음, 너무 아쉽다 이거는 재밌다 재밌다 <웃음> <그치>? 재밌다 캐리디씨가 <웃음> 제일 재밌어 아네 음, 재밌다 <웃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애가 저렇게 순석이웃기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싫은 소리 삐내면서 쓰나 보네 사람들이 나 아닌 줄 알았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진짜 1등 할때 됐다 <웃음> 난 진짜 리니가 켜농한다면 끝까지 해줄 자신 있어 난할 거야 이 멤버로 어 복통이야 할 뭐겠지? 아 이게 잡는다. 어 아, 뭐야? 개 개요 개개요 인생 한 방. l <웃음> e 아 너무 아까운데? 오케이 됐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 3점. 오 좋아 아이고, 좋아 공판 예. 그러이만해이 아, 오케이. 와. 미쳤어. 좋아 아, 안전권. 안전권. 저 방금 팀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 근데 게임하기없 앞서서 일단은 어떤 그 스무 옷 입고 있는 애가 자꾸 저격하는 거 같은데. <웃음> 맞아요. <웃음> 와 포상인데? 한 명은 시름뚫이 내고 한 명은 포상하고 <웃음> 난, 난 여기 음에 들어. 해자 <웃음> 합방. 아 맞다. <웃음> 어 재밌는 거다. 혼자 제일 즐거워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아, 아니 형님! 형님! 아, 한칸 한한한한 위에요 <웃음> 형님! 그냥 위라고? 플레임! 플레임 마 거의 밟아줘! 체리리! 체리리 밟아줘! 아, 어, 체리리 밟아줘! 아, 아니! 야! 아, 체리리 아, 응원해 아, 응원!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그렇지. 오. 와 체리리가 응원해 주니까 그래. 어, 너무 빨리 돼.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화이팅! 우리 작전 좋다. 그래 체리리가 필요가 없어 이거. 게리. 푸쉬! 푸쉬! 베이베! 푸쉬! 베이베! 저 들어갔다. 놀자.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게, 아, 말...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신나 이게 고데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채원 아, 아, 아. 아, 이제 결승전이다. 소. 근 가는 거한 건가? 아 이거 개망했다. 씨 이런 거 걸리냐? 하트 걸려도. 아. 야. 아! 일점차 때문에 <웃음> 아쉽다 이제 슬슬 막판할까요? 형님 1등응음 정기 이렇게 는데 어어 대신 약속하세요 모든 걸걸기로 오케이 1위 찍는다 음.